자, 자, 자, 그러면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신 자, 여행 자, 자, 자, 자, 자, 나 잡아봐라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버리 자, 자, 해 오? 아, 뭐야? 뭐야? 원, 원 와, 뭐? 나 뭐야? 뭔 컨셉이야? 아시잖아. 태영이라고 <목소리> 합니다. 아 첫사랑 해주세요야이빙빙왜이가다내나다 <목소리> 골빙 <목소리> 좋아 좋아. 공무마 가 제일 좋습니다. 앉아보리 네, 신발 좀 같이 볼수있으니같이 갑시다 제가 여태까지 가장 좋아하는 코이 편이 나나 코이였는데 오늘부터 막코으로 바꾸려고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. 넓지 않아서 물론 편안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편안한 약 1분 만에 굉장히 졸려졌습니다. 형님 제가 좀 많이 걸고 있습니다. 인정한다. 이동식 양 양파 준장준장 어리. 아빠, 아빠 보고 싶다. 네, 냄미 싶다. 아빠. 가족. 가족. 나에게 가족이 있다. 아빠를 <웃음> 잊바라보고 들고 있어 봐봐요 한입한먹게한입 한번 먹을게요 어,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사랑은 언젠가 끝난다 그런 아주 슬픈 곡입니다 어, 네 방금 소개해 주신 타이틀곡 페이클러아저 대형이 <웃음> 표정 좀 찍어주세요 대형아 <웃음> 너 정말 어떤 이름 없는 화가 같다 야 근심에 빠진 완주형 화가. 네, 네. 네. 네, 맞아. <목소리도> 어? 아, 너땅 손에서? 여기, 여기, 이이 아, 아. 어, 아. 좋 그러면 당신이 진정 맞아요 정말요! 그럴 거예요! 말 안해서 주데나가 멋있다 오늘 하루만 반말할게 남준아 사랑한다 너 멋있는 거 같아? 멋있다 아 있는 거죠. 괜찮을 거예요. 내 마음 들리나요? 네, 두 네,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그 알겠습니다. 요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로 야, 야, 야, 자 다리 하나 올려 다리 하나 올려 야, 야, 야, 야, 아 저..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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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이지? 어서 와. 광산은 처음이지? 야, 야! 남준형 이게 칭찬이 좀 어떻게 하잖아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. 진짜 불편해 보인다. <웃음> <웃음> 우다자 와. 네? 와. 형, <웃음> 모기 <와. 웃음> 들고 딱 어? 이제 딱 가자.